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출근길을 살피는 시간 신뢰를 쌓아 올리는 시간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시간 눈을 뗄수 없는 시간 눈을 붙일 수 없는 시간 새벽을 움직이는 시간 새벽을 달리는 시간 각자의 시간이 쌓여 삼양의 하루가 만들어집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양의 하루를 만들어간 당신 덕분에 앞으로의 삼양이 있습니다. 삼양은 그런 당신과 함께하기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사명이 있기까지 그리고 내일의 사명을 만들어가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고맙습니다.